생각, 감정은 묵은 거 곱씹고 있는데요. 오감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. 물론 그것도 과거 오감 또 끌어내서 하면 답이 없지만 오감에 집중하는 게 좋은지 아시겠죠? 오감은 지금 이 순간 선명하잖아요. 그렇죠? 실체가 선명하죠. 지금 숨 들이시나요? 내쉬시나요? 그럼 지금 이 순간 오감에 집중하면 훨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가 좋아요. 그럼 정신이 과거 미래를 헤매다가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고요. 내가 지금 들이시나 내시나 보느라고. 오감정보는 더 선명하죠. 지금 이순간의 정보가 더 명확하죠.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더 편한 거죠. 과거의 오감정보를 생각하시려면 상상해내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집중해보시라고요. 그러니까 생각감정보다 덜 휘둘립니다. 그래서 오감정보를 많이 활용해서 명상법에 쓰는 거예요. 정신을 지금 여기다... 다시 갖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들이시고내시는거 바라보시는 게 번뇌 망상에 헤매다가 관심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갑자기 호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면 잡념아 사라져라 나 호흡에 집중 좀 하게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심리 상태는 명상이 되게 힘든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이건 준호한테 이거 이거 여기 이거 달라는 애한테 제발 이것 좀 그만 찾아라 이걸 봐라 그러면 이게 저항감이 아 이게. 쉽게 사라지겠습니까? 가볍게 그냥, 이건 무시해버리고,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, 그래서 유혹해야죠.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시려면, 호흡에 유혹 당하셔야 돼요, 여러분이. 스스로 유혹하고, 스스로 유혹 당하시고. 야, 호흡, 호흡에 한 번, 호흡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호흡 한번 해보자. 그럼 순간적으로 자기가 속는 거예요, 자기한테. 지금 막,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, 호흡하고, 정신없을 때 빨리, 야, 들이시고 내쉬니까 진짜 죽인다 하면서, 그러니까 괜찮다. 모르겠다. 괜찮다. 이러면서 자기 애고를 달래면서 끌고 가면요. 잠깐 이거 보다가 재미 붙으면 이제 딴거 생각 안 나는 겁니다.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꼬셔서 잘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명상이 능하시다. 명상의 달인이 된다. 그러니까 몰라 하실 때도 꼬셔서 하는 거예요. 몰라로. 몰라 한번 해볼까? 야 조금 있다가 너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5분 있다가 해도 되잖아.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줘. 5분만 우리 몰라 한번 해보자. 몰라한테 좀 시간을 달라. 몰라 한번 해보자. 재밌잖아, 이름 모르는데 재밌잖아 래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에고가 뭔 재미가 있겠어 하면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다 맞들이면 쭉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요. 자기 마음을 이렇게 꼬셔서 달래서 가야지 하지마 이거 해, 그러면 요 하지마라는 데 꽂혀요. 하고 싶은데, 나 저거 하고 싶은데. 그 생각마저 그런 저항마저 안 일어나게 부드럽게 데리고 가자는 거죠.